거혼이 어떻게 불맛이 안나중화요에서 화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짬뽕 하나에 몇푼 들어가는 거예요, 기토리 군산 짬뽕! 진짜 푸짐하다 여기 짬뽕 이 종류가 많네요 아, 어니크 님. 아, 칠리 맛있겠다 저 면발 봐봐요 아, 우면 아 아, 탱글탱글하다 하얀 어, 아, 짜장 4개랑 비빔 짬뽕 4개 다섯 개 주세요, 대짜 다섯 개, 대짜 이름도 어마어마하네. 공간이 진짜 넓어요. 오랜만에 인자 만났네요. 면 들어간 속도 좀 보세요. 먹방 원조 중에 원조! 원조 식신! 아 저는 원래 면을 좋아하니까. 네, 잔치국수 50그릇 5분 안에 먹기. 뜨거운 운동 1 2 전보라면 그 4인분짜리. 뭐저 7분 안에 먹기먹었어서 국물까지 다. 아 돌아온 식신. 면자는 르 처음 봤어. 음식을 대한 자세가 달라. 빨리 먹기도 특화되지 어있 않아요? 짜장면은 15초. 야내게 훨씬 많아 지금 대결 어때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